하고뒤를비준으을때 둘이.. 흠. 둘이 색깔이 같다? 형제는 A하고 B하고 색깔이 같다. 사실은.. 여기가.. 여했었 있을때? B C d 그럼.. A에서 내가 있을때 같이 가지고 그다음에 D는 A가 몸에 따라서 배달이 가는데 A하고 색깔이 섞어지다고거각 그리고 B하고 d 가 B하고 c 우리가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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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C하고 <웃음> r 이 a 하고 d 니이 h o o Yahoo, y a h 고 o Yahoo, Yahoo, Yahoo, Yahoo, y 이 h o o Yahoo, Yahoo, Yahoo, y a h 그 o Yahoo, Yahoo, Yahoo, Yahoo, 남자 셋이 있는 그네끼리 잘고다서이었거그다음에 유익하지 않는다는 그니까 순서를 여자, 남자, 이렇게 내... 나왔 내... 때, 전체를 본 다음에, 그다음에 여자, 그다음그 여자가 세이다는 생명을... 생명을... 섹시도 섹시도 섹예도 섹시도 섹시도 섹시도 섹를도섹시 예를 시도 섹시도 섹시도 섹시도